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세배 드릴게요. 세뱃돈 주세요. 세배 드릴, 새뱃돈 주세요. 새배 드릴게요. 새뱃돈 주세요. 하하하,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세요. 하하하,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세요. 하하하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세요